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무슨 일이고? 겨어메 나환장하겠네 좀을 두려워하는건 하수 좀을 이용하는건 고수 어? 아니 쉬운 걸어치기 놔두고 미친놈같이 누가 걸친대요 걸어치기가 있었는데 이거 쳐서 마탱이 좀 가서 <놀> 아.. 마탱이 훅 간다 진짜 오케이. 뭐야? <웃음> 이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아이고, 반갑습니다. <웃음> 헐어잘치요 과장님, 나이스 샷! 바보소! <웃음> 와우. <목소리도> 와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 왔다. 잘 치요.